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농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설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건설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살펴보면 1개월 이상 근로이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또는 1개월 이상 근로이면서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인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입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가입요건을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 일용직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여부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해당 근로자가 1개월 미만 근로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8일 이상 여부를 따지셔야 합니다. 월 8일 이상 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8일 미만 근로를 했다면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서 가입 대상이 나뉘게 됩니다. 이때 말하는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은 일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일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보험 가입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1개월 이상 근로이면서 월 8일 이상 근로면 가입 대상이 되고 한달 이상 근로에 월 8일 미만 근로인 경우에는 일평균 소득을 따져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용근로자 연금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